네. 2021년 10월에 실시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화학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제가 뭐, 그렇게 평이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평가원 등등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가 어렵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전반적으로 그냥 색다르다 나온 것도 없죠. 계속 빠른 친구들은 아마도 한 20분 전으로 해가지고 다 푸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 이제 1번부터 해설 쭉 한번 들어가면, 1번입니다, 1번. 그 탄소화물의 유용성인데,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요즘에는 전부 다그 질문이 요세 가지로 굳어지는 것 같아, 완전히. 자, 그래서 첫 번째, 천연가스의 주성분. 어, 가. 다에 해당하는 건 내가 여기 쓸게요, 기억이라고 해서. 그래서 메테인이죠. 그래서 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고, 가끔 뭐 LPG라 쓰는 경우도 있는데, LPG는 메테인이 주성분이 아니고, 프로페인하고 비테인이라는 것 정도만. 뭐, 그 몰라도 괜찮아. 그냥 메테인은 LNG야 천연가스야 그것만 알면 되고 자 우리 여기 탄소화합물그 화원에서 나오는 탄소화합물들 중에서 물에 녹아서 산성띠는 건 그렇지 아세트 산밖에 없고 여기 주의할 것중 하나가 OH 붙어있다고 염기성이 아닌 거야 OH 붙어서 염기성이 뜨려면 이게 이온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속과 OH 즉 NaOH라든지 또는 KOH 이런 것들만 염기성 띠는 거죠 즉 따라서 아세트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중성이다 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따라서 산성은 아세트산 여기 되는 거고요. 손소독제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탄올 이렇게 들어가죠. 그 외에 아세트산은 뭐 아스피린 등등 해가지고 의약품의 원료로도 된다는 거그 정도 한두 가지 추가해 놓으시면 요 1번 문제 나오는 건 거의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예, 다음 갑니다. 자 화학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도 거의 이제 평가 원도 그렇지만 거의 첫 페이지에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기본적으로 발열이냐 흡열이냐 고선에서 그 아마 끊는 느낌인데 일단 냉각팩이라는 건 주위의 열을 지가 흡수를 해서 주위를 차갑게 만드는 거잖아 따라서 흡열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흡혈은 히오자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에 염화칼슘 뿌리면 이게 눈이 녹아버린데 그러니까 아이 녀석이 염화칼슘을 녹이는 과정에서도 열의 출입이 생길 텐데 거기에서 눈을 녹인다는 건 열을 발산한 데이듯이겠지 따라서 얘는 발열반응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바로 뭐죠? 예, CO2인데 고체 상태의 CO2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승화된다는 건 예,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 주변의 열을 지가 흡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흡열 과정이라고 쓸수 있지 뭐. 그래서 기억 가에서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게 맞죠? 다음에 나에서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열을 방출한다 요거 됐고요. 다음에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 발열이 아니고 흡열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연되는 거야. 됐죠? 다음. 자, 세 3번.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에서 보존되는 거, 화학 반응식 완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기본적으로 원자수 보존, 그렇죠 그리고 뭐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한다든지, 또는 뭐 중화 반응에서 또 많이 써먹는 거중 하나가 이제 전화량 보존 이쪽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수 보존만 잘 써먹으면 되니까, NA 개수 치고, 다음에 C 치고, 등등등 하게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건 H2O 떨어지죠. 뭐. 다음에 애도 같은 식으로 아 똑같은 기억이구나 H2O 쓰면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그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게 친절하게 MNCL2와 CL2하고 등등 개수가 다 맞춰져 있어. 따라서 첫 번째 여기 CL 몇개 있어? 두개 있고 여기 CL 두 개니까 CL이 네개 있잖아. 그래서 얘는 몇개 있어야 돼? 네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수소가 네개니까 수소는 죄다 일로 왔거든? 그럼 여기 small b는 2면 된다는 거죠. 뭐. 따라서 a분의 b, a분의 b니까 4분의 2에서 2분의 1 떨어지는 거고 이게 첫 페이지에서 그냥 화학 반응식 맞춰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개수를 a, b, c, d, 이로 표현해버리면 산화하는 반응식에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로 맞춰주면 되는 거지. 뭐. 여튼 요거는어 그림 잘렸네. 예, 2분의 2번, 2분의 1 되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산염기 반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 같은 경우는 기억이 뭐죠? 어, 수소를 줬으니까 h 3 o 자, 이 과정에서 애가 애한테 수소를 줘요. 그러면 수소를 주면 산인데 산은 아레니우스 산이나 브렌스테드 산이나 정의 자체는 같은 거야. 다만 아레니우스 산은 물한대 준다든지 물에 녹아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n 는 수소를 줬으니까 브랜스테드 산인데 HCl이 물한대 녹아서 준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아레니우스 산도 됨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기 H2O는 아레니우스 염기 아니죠 아레니우스는 물을 산 또는 염기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물이 산 또는 염기로 정의가 돼서 올라오는 게 바로 그렇지 브랜스테드 정의부터 가능한 거지 따라서 H2O는 브랜스테드 염기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다 같은 거니까 문제 풀면서 가자고.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아, 맞죠? 다음에 NH3를 물에 녹이면은요. 자, NH3를 물에 녹인 게나 반응이잖아. 음, OH-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따라서 염기성이다가 맞고. 다에서 H2O는 수소가 두개인데 수소 세개 플러스 되죠. 그럼 지가 수소이온을 이렇게 받은 거거든. 수소이온 받았으니까 염기인데 아레니우스야, 브랜스테드야? 그렇지, 브랜스테드. 따라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하여 산과 염기의 정의는 잘은 안 나오지만, 세미 포인트 세개딱 잡아줬잖아요. 산, 그 다음에 염기, 그리고 물. 요세개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틀릴 일이 없을 거야. 다음 5번 갑니다. 자, ABC하고 B2D2가 누군지를 찾는 건데, 자, 여기서 A는 뭐1 플러스니까 다시 플러스 전자 한개더 넣어주면 되지 뭐. 그럼 3주기 1쪽이니까 NA. 다음에 b인데 이게 b인지 이게 c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충 b c 마이너스로만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있는 b를 이거 가지고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누가 누가 있냐 하면은 자그 n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이니까 플로린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니까 산소. 애도 2주기 여섯 개 산소. 애도 2주기 17쪽 플로어린데잖아 따라서 B2, D2는 O2, F2인데, 이 녀석이 뭐냐 하면 OH-거든. 그치? 이 녀석은 수소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지만 한개 빼주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 빼버리면 산소 돼버리죠. 그럼 이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원소 B가 산소거든. 따라서 이게 O, C는 H. 그다음에 여기 B가 O, D는 플로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 기억. 그래서 A는 나트륨 1족. 그다음에 C는 수소 1족이니까 같은 족 원소에다가 맞고 다음에 B2, D2에서는 요 사이 결합이 무국성이고 같은 것끼리 붙었으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서. 다음에 서로 다른 원소끼리 붙었으니까 이런 산쪽으로 쏠리잖아.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 따라서 무극성도 있고 극성 공유 결합도 있고죠. 그게 ㄴ 맞고. 다음에 이건 B, D2는 산소 하나에 플로린 두개 붙은 거죠. 어쨌든 전기음성도 1위가 플로린이잖아. 따라서 D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부분 마이너스고 B는 당연히 부분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음전화가 아니고 양전화를 띈다. 그건. 디귿보기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저 산소 정도 좀 알아 놓, 놓, 놓는 게 좋아. 그래서 NAH 같은 경우는 수소가 마이너스를 띠고 그렇죠? OF2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플러스를 띠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종종 물어보죠. 다음. 어, 6번은 음, 농도인데 농도하고 중화 적정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를 한 3번, 4번, 5번 풀어가지고 풀이 과정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라 했지. 문제 연습을 할 때, 그치?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고. 어? 어쨌든 우리가 추적은 영질 위주로 추적을 하는데 NaOHWg이 그 여기 녹았어. <웃음> 미안해요. <웃음> 코를 만졌더니 분필 가루가 아유 자, 그래서 이, 아, 1000ml가 아니고 100ml에 일단 녹였는데, 그거를 모두, 아, 모두야. 그대로 다넣은 거야. 그럼 여기도 Wg 있는 거지. 그래서 Vml에 넣은 거야. 여기도 Wg. 그래서 여기서 만든 수용액의 몰농도가 A라고 나왔거든? 그럼 우리 몰농도에 푸피 곱하면 몰수 나오니까, A, V, 밀리리터 곱했으니까, 밀리몰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건 밀리그램이 아니고, 그램이거든. 따라서 이걸 뭘로 바꾸자고. 1 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AV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 NAOH다. 우리 V를 W하고 A로 표현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a 랑 a 가 어떤 관계만 있는지만 뽑아내주면 되니까 이건 몰이고 저건 질량이니까 그렇지 여기에 NAOH의 화학식량 40을 곱해주면 질량 나오겠죠. 이 값이 바로 W다. 요한 줄만 딱쓸수 있느냐 보고 그러면 이런 유의 문제 기본 연습은 끝난 거야. 따라서 이걸 통해서 부 V는 얼마 나옵니까? 즉 해서, 어, 요게 넘어가면 40분의 1000이니까 위에는 25 떨어지고 W 나오고 밑에 A 나오겠네요. 그래서 A분의 25W. 어, 4번 있네. 그치? 그래서 요게 6번이에요. 하여튼, 농도 쪽은, 농도 기본식 좀 암기 해놓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거시급 가지고 용질의 양 뽑는 거한개더 해놓으시고,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익숙해지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부피를 질량으로, 몰수를 질량으로 등등등 바꾸는 과정 한 가지 좀더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여러 번 푼다는 건 이런 형태의 문제들 같으면은 문제가 좀긴 것들이 있거든 넣었다가 뺐다가 섞었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 그 글기에 그 과정이 익숙해진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보면서 아 이런 과정이구나 를 머릿속에서 인지를 할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줄로 길어도 두 줄로 이런 식들 문제 풀 풀리게 될 거고 여기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물에다가 어, X 고체를 넣었네요. 고체만. 용의 평형이죠. 우리 용의 평형은 잘 알겠지만 음 해서 표면에서 녹아나가요. 이게 무슨 속도? 용의 속도. 다음에 어떤 녀석이 녹아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석출속도. 그런데 용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 용질의 종류가 같다면. 다음에 동적평형이라 워딩이 있으면 같음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석출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단위 부피당 몰수, 몰 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때 1번과 2번과 3번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거죠. 따라서 맨첫 번째 용해된 X의 질량, 요 값이 의미하는 게 요거거든 n 값.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물의 양은 일정해. 쓱 수용액의 부피 변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석출 속도라는 건 녹아 있는 몰수하고 같은 거거든. 따라서 요 세로 축각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석출 속도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석출 속도가 점점 점점 점점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일정해지는 바로 요 때가 동적 평형이 되는 거죠, 뭐 대체? 자 갑니다. 어, 아, 요 질문은 왜 있냐 하면 나 W 그램 넣었거든. 그런데 완전히 녹았을 때 질량 A가 W 보다 작다. 그 말은 용질도 남아 있고 녹아 있는 양도 남아 있고 요두개 합친 값이 W고 녹아 있는 양이 A고 이 뜻이에요. 즉, 요때가 동적 평형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동적 평형이라는 건그 동적 평형 상태의 특징을 잘 보시면 반응물도 있어야 돼. 생성물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셈이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무조건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돼 그리고 정반응속도와 역반응속도가 같은 거고 그 값은 또한 0이 되면 안 된다고 라 했지 그게 바로 동적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문제 갑니다 기억. X의 속출속도는 세로축값이에요 T1은 요 값, T2는 요값 따라서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을 수가 없죠 우리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용해 속도는 같지. 하지만 석출 속도는 T1, T2는 다 다르고 다음에 몰농도가 이 녀석의 몰농도가 바로 이 값이잖아. 바로 석출 속도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니은 보기도 음이 녀석의 몰농도 석출 속도. 아이 그래프에서 세로 축값 석출 속도는 T3하고 T1, T1은 여기고 T3는 여기니까. 따라서 T3가 T1보다 크다가 맞지. 그치? 다음에 디귿.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의 질량은 T2하고 T3 비교하라 했는데 T2부터는 이 값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더 R자로 녹는 양, 더 녹아있는 양이 증가하지도 않아. 그럼 남아있는 고체도 같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고 같다가 돼야 되겠죠. 같다. 그치? 그래서 이귿은 땡. 맞는 건 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튼 동적평형, 상평형이라든지 용해평형 쪽은 선이 정리해 준거 이거 있잖아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1번 온도 어떻게 됐지? 2번 평형은 어떤 상태야? 다음에 3번 부피 분해 몰 수는 어떻게 되지? 그거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는 게 실수 없이 문제풀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8번 갑니다 1, 2주기 원소가 있는데, 이제 각각 찾는 건데, 우리가 앞쪽에 있던 문제에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정확하게 애가 몇 주기하고 몇 쪽인지를 알수 있는 거고, 애는 원자가 전자수만 찍어줬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건 그렇지, 족밖에는 몰라. 그런데 문제에서 1, 2주기 원소라 했으니, 1주기, 아이고, 1주기, 2주기에서 여기서 X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니까, 아, X는 17족이죠. 그런데 1주기에는 1족과 18족밖에 없으니까 아, X는 2주기 17족 플로린이구나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니까 네 하나 네 하나니까 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 녀석은 아 W는 14족 뭐 1주기에는 수소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이 녀석이 W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뭐. 다음에 세 번째 Y는 하나, 둘, 셋, 네개 전자인데 문제는 플러스야, Z부터 해야 되겠다 이용 결정이니까 그렇지? Z는 전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1 쪽인데 1 쪽. 자일 쪽에서 이 녀석과 이렇게 공유 결합할 수 있는 건 리튬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지? 예, 수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아이쿠, 간 모자라나. 아 이게 좀 붙여놨네. 그리고 Y는 이렇게 봤을 땐전 원자과 전자 수가 4개 같지만 플러스 한개더더하아야 뜻이거든. 하나 빼서 14족 된 거니까. 그럼 원래는 몇 족? 15족 되겠지. 15족. 따라서 2주기 15족 질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가는 아 CF4 그리고 나는 NH4 플러스 이거 그린 겁니다. 됐죠? 자, 한번더 생각해 보기. 만약에 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Y가 뭐 될지도 한번좀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마이너스면 B가 붕소가 돼버리죠.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X하고 Z가 같다. X하고 Z는 1쪽과 17쪽이니까 같을 수가 없고. 분자의 결합각은요. 가는 정사면체 구조니까 109.5도. 그 다음에 YZ3가, YZ3가 NH3거든. 암모니아죠. 몇 도? 107도. 따라서 가가 에보다 크다가 맞지. 다음에 ZWY가 ZWY 수소,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잖아. 그렇지 에랑은 단일결합이고, 에는 삼중결합이고, 결합각은 180도인 직선형 구조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되는 거야. 쉽죠? 에? 다음. 에이, 요거 분자 나올 때 샘이 수업 때한번한게 있는데 문제에서 분자를 찾아갈 때 가나다 순서로 나와도 우리가 가 풀고 나 풀고 다 푸는 식이 아니고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보일 거다 그거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따라서 가가 먼저 보이면 가 먼저 하시고 가를 봤더니 가지수가 한 두세 가지 나와 예를 들어서 가봐봐 이 주기 원소인데 X2 이 e 원자 분자 타입으로 있는 건 N2 있고 O2 있고 F2 벌써 세 가지가 나와버리잖아 그치? 오케이 가지 수가 많아. 그런데 요 끝에 달을 보니까 그래서 셈은 문제 풀 봤을 때다 먼저 치면 되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달을 보면 y 두 개고 z가 이렇게 네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이렇게만 그리면 다섯 쌍이거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만약에 다섯 쌍이라고 치면 ea 값은 3이 되고 ea가 3이면 n은 1.5가 돼서 공유 전자쌍 1.5쌍은 우리 하나잖아. 그렇지? 어, 땡땡땡땡땡 그래서 아, 너 이거 아니고 한개더 넣어줘야 되겠구나. 따라서 공유 전자쌍은 6쌍이고 2A는 4고 따라서 A는 2구나 하고 먼저 치고 가는 거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어쨌든 분자 쪽은 이런 등등 뭐벤 다이어 그램에서나오든뭘 하든 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어. 즉 가능한 가지수가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치고 달리는 게 빠르죠. 따라서 가는 누구죠? 공유 두쌍 산소. 나는 뭡니까? 산소가 두개 붙어 있고, 공유 내 쌍이니까, CO2. 다음에 다는 뭐예요? 아, C 두 개에, 음, 전부 다 옥템 만족하는. 그렇지, 플로릴이네. 따라서 n 는 C2, F4. 전부 다 무극성 분자네요. 기억. A는 E다. 맞죠? 다음에 나는 CO2. 극성이 아니고, 예, 무극성 분자. 다음에 비 공유 전자 쌍의 수는 n 는몇 쌍이야? 4, 짠, 짠, 짠. 여기만 있으니까, 12 쌍. 3, 4, 12. 다음에 칸은 음, 산소의 두 쌍씩 그런 산소 원자가 두개 있으니까 네쌍 따라서 세배이 다가 맞죠. 4, 30이 맞지? 맞네. 그래서 답은 예 기억하고 디귿 대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2, 3주기 원소 XYZ가 있는데 화물, 어, XYZ는 모두 옥텟을만족하고요 근데 뭐 2, 3주기니까, 음, 그래요. 2주기 하나 쓱, 3주기 하나 쓱, 이렇게 하는, 마음속으로 쭉 하나 해놓자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온이 됐을 때 전부 다 18쪽을 담거든? 그런데 18쪽을 담는데, X하고 Y는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같다는 게요 문제의 첫 번째 키예요 오케이? 야, 이온이 됐을 때 전자배치가 똑같아. 그러면 2, 3주기 원소에서 반뚝 끌어서 왼쪽 금속, 오른쪽 비금속 했을 때 N은 헬륨 담고, 에랑 n 는 네온 담고, 에가 아르곤 닮으니까 아, X하고 Y는 네온 닮은 거야. 이쪽에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에 Z는 여덟 개더 많으니까 네온보다 여덟 개더 많아 아르곤 담는 거야.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Z가 있구나 하고 한개쓱 들어가는 거지. 뭐. 그치? Z는 3주기에서 비금속이야. 자, 그러면서 X하고 Y 붙었더니 응, 있음. 아... 그 얘기는 뭐? 한 녀석은 금속이고 한 녀석은 비금속이고 한 녀석은 3주기 금속이고 한 녀석은 2주기 비금속이고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2번은 야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야. 따라서 1번과 2번 통해서 X하고 Y 하나는 2주기 비금속 하나는 3주기 금속 그걸 찾는 거고 기억은 뭐 패스해야죠. 이걸로 가야죠. Y하고 Z를 붙였더니 없다라는 건 비금속만으로 된 분자구나. 따라서 Y는 이주기 원소, 비금속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X가 있는데 자, 자 그때 Y 하나에 Z가 두개 붙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 전자쌍의 수가 Y가 Z보다 두배더 많은 거니까 따라서 Z는 예, 17쪽 Z 다음에 16쪽 여기가 Y 그리고 Y는 16쪽 산소니까 2마이너스인데 e 첫 번째 XY 1대 1로 결합했으니 X는 예, 2쪽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죠 금속.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X 하나에 Z가 두개 붙었고,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기억은 뭐? 예, 전기가 통한다. 있음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 구성은 대충 보이죠? 예. 어용 예쁘게 잘 만들었네, 아주 그냥. 이 문제는 기억. X는 3주기 원소다 맞고, 기억은 있음, 맞고, 원자과 전자수는 Z는 7이고, 다음에 Y는 6이니까, Z가 Y보다 크다. 기니디가 전부다 맞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뭐, 문제는 쉽죠. 문제는 쉬운데,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훅 풀어서 넘기지 마시고, 아, 이게 있듯이구나. 다음에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구나. 그 관계를 조금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 가나다가 있어요. 음, 거기에서 바로 문제 풀면서 가죠. 뭐, 기억. 가에서 나트륨의 산화수 찾아보자 원소니까 0이고 다음에 Na화합물에서는 플러스 1이니까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했지 따라서 증가했고 산화됐고 무슨 죄? 환원 되죠. 다음에 나에서 CO는 산화재이냐? 그럼 산화재는 환원된 냐이 뜻인데 그럼 여기 산소는 죄다 마이너스 2니까 탄소 보면 되잖아요 이때 탄소는 플러스 2고 왜?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산소가 2개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4 따라서 얘 n 은 2에서 4로 산화가 됐고 산화됐으니까 꼭한 번씩 물어보지. 무슨 제? 환원제이다.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것은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겁니다. 다는 조금 친절하게 한번 제가 맞춰 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자, Sn과 Mn이 변했을 거라는 걸 빨리 뽑아내셔야 되고. 이걸 뭐 산화수 다써 가면서 하면은 연습이 안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기 전에 줄어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산화수 딱 보자마자 이 녀석의 산화수가 얼마야 하고 보일 정도로 기본적인 거 연습을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식 맞추러 가면 아주 쉬울 거예요 자 s n 은 2에서 4로 이 증가했고 망간이즈는애 얼마죠? 그렇죠 플러스 7이지 플러스 7에서 2로 5 감소했으니 이들 증가와 감소한 산화수값이 다 같으려면 반응하는 원자수는 몇대 몇? 5대 몇? 2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SN과 MN의 원자 수비가 5대 2 그래서 SN이 5 떨어지고 망간이지 그래서 SN은 5 떨어지고 망간이지 그리고 나머지 요 값은 수소 개수로 맞추든 산소 개수로 맞추든 아니면 이 꼴을 놓고 전화량으로 맞추든 편한 걸 하시면 돼요 산소 몇개 있죠? <웃음> 8개 있지 그러면 여기도 산소가 8개 있으니까 D는 8 수소는 16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d 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21 다음에, C 더하기 D, 5, 8, 13. 요 값이 3분의 2보다 크냐, 한 거죠. 넘어가면 40이고, 39니까 애가 더 크네요. 그래서 d 것은땡 되는 거죠.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돼 있다. 됐지?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요 과정 하지 마시고, 아, 참고로 여기에다가 이자 하나만 붙여주면 이게 이동한 전자의 몰수라는 것도 알 거고, 요 수능이지만만 남았고, 이걸 푼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 변했어. 5배냈지 2, 5, 원자수 5대2 그래서 툭두툭툭갈 정도로 연습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속도, 시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다음 자, 휴 문제는 양자수 문제인데 3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기면 이제 조금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1S, 2S 해서 머릿속에서 싹 그려가지고 N 더하기 L 값은 어떻게 되고 N 마이너스 L 값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후다닥 몇개쓴거 없이 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단계까지 가려면 그냥 아직 그 단계까지 머릿속에서 안 돌아간다 치면 그리세요. 그리면 되지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그리고 그려가면서 하는 걸 연습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음 그래 나중에 안 보고 도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요 과정이 있어야지 <웃음>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암산이 도는 거니까 N은 주양자수인데 가나다가 모두 다르다는 건 여기에서 한 놈, 여기서 한 놈, 여기서 한놈 따라서 너 포함이야 그렇지? 거기에서 흰색으로 할게요 N 더하기 L값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1S, 2S, 3S, 2P, 3P니까 N 더하기 L값이 N은 1, 2, 3 왜냐하면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니까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니까 여기서 에1 더하면 3 여기서 1 더하면 4 떨어지죠. <웃음> 그래서 가나가 같다고 라 했으니 아, 너하고 너. <웃음> 여기에 가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N은 그렇죠. 자동으로 다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N-L값. 노란색으로 할게요. N-L값. 똑같이 N은 1, 2, 3. 그 다음에 N은 P오비탈에서 N은 1이니까 여기서 하나 빼주면 1 되는 거고 하나 빼주면 N은 3 되는 거지. 뭐. 아이쿠, 쏘리. 여기서 빼주니까 1, 다음에 3에서 빼주니까 2돼야죠 아이쌤이 지금 4에서 뺐어. 그때 다 하고, 다는 요값이 1 나왔거든. 나 하고, 오, 요게 1이네요. 따라서 아, 네가 나구나. 그럼 애가 가가 되는 거죠. 그때 다 하고 다는 S오비탈인데 첫줄 바닥 상태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 전자 이게 다 채워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 다는 전자가 두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가보다 다가 많대. 그럼 가는 안찾거나 하나만 차면 되는데 첫줄 문제에서 삼죽이라고 돼 있거든. 삼죽이면 여기까지는 서여기 무조건 와야 되니까 최소 전자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아, 이 새끼 여기 전자 하나 있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한 번씩 쭉 해보고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서 이 s e s 뭐뭐 해가면서 다 찾을 수 있다니까. 알겠지? 가나다가 모두 달라? 음, 1S 무조건 있네. 그런데 가나가, 어, 같아? 잠깐만, 1, 2, 3하고, 어, 3, 아, 요렇게구나, 요렇게. 아, 그렇죠 아, 요렇게지, 요렇게. 2P하고 3S가 같아. 아, 그럼 1S가 있겠네. 아, 다는 1S구나.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더 연습해 보시고. 보기가 아죠? 자, L. 부양자 수 값은 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0이니까, 맞죠? 에너지 준위는 다하고 가. 아, 가. 다가 더 낫죠? 3S가 더 크니까 부등호 부호 반대로 돼 있고 X의 홀든자 수 나트륨이니까 1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됩니다. 다음 문제. 자 2주기 바닥상태 원자 XYZ에 대한 건데 아이고 괜히 지웠나? 우리 수업 때한 것대로 이제 쌤이랑 1년 정도 가까이 했으면 이제 연습 많이 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쌤이 다안 그려줘도 머릿 속에서 좀 보일 텐데 이런 것들이 오비탈 수하고 홀전자 수 전자가 있는 오비탈 수가 두 개고 홀전자 수 하나인 거보여있요음 뭐 여기 여긴데홀 전자가 하나여야 돼 여기만 하나 딱 지키면 되잖아 수 헬리 리튬 그런데 이 녀석을 X를 첫 번째 후보군 리튬으로 하려고 하니 이게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수 피인데 리튬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P오비탈의 전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은 상대값이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0 떨어져야 되거든 따라서 아 리튬이 안 되는구나 하고 치우는 거예요 우리 현재 2주기원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오비탈 4개짜리고 홀전자 2개야 그럼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은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찬 거죠 그리고 홀 전자 두 개니까 여기에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아, X는 탄소. 그러면 탄소는 s 오비탈 전자가 4 개, p 오비탈 전자 두 개니까 이 값은 실제 값 2분의 1 떨어지겠죠, 그렇지? 자, 상대 값은요. 요값 자체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비교를 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에 2분의 1이니까, 어, 너는 4분의 1 또는 8분의 2. 4분의 1 또는 8분의 2. 그러면 4분의 1이면 S의 전자 4개에 여기 하나 있는 거니까 이 위치 되겠네요. 그렇죠? 누굽니까? 붕소. 따라서 너는 가능한 거 붕소. 한번 연습해볼까? 두배 뻥튀기 시켜서 8분의 2는 S 오비탈의 전자가 8개 있으려면 4주기 원소잖아. 그렇지? 아, 칼슘. 따라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 N은 어, 요거 그대로 가면 되겠네. 우리 이주기 원소니까 오비탈은 무조건 다섯 개거든, 맥시멈. 따라서 나는 오비탈 전체 다섯 개야. 그런데 홀전자는 두 개밖에 없어. 여기에 전자를 다 채워야 되는데 홀전자는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자를 다짝 쪄서 채워야 된다, 이거죠. 누굽니까? 산소죠. 예, 산소. 이렇게 제도 찾는 거죠. 그러면 산소는 S 오비탈 전자 몇 개? 네 개. P 오비탈 전자 몇 개? 네 개. 따라서 이 녀석 실제 값은 1. 그런데 여기서 B라는 건 상대 값 묻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4분의 1이 1 됐으니까 4배. 다음에 A도, 음, 요건 실제 값 구해야 되겠네요. 붕소가 요취치죠 전자가 있는 오비탈은 3개. 홀전자 수 붕소 1개 떨어지지. 그래서 A는 3분의 1. 요런 과정들이 이제 요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하려면 다른 거를 막 찾아 막 다니지 마시고 요거를 또한두 번, 세번 보면서 안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머릿속에서 있도록 한몇번 반복하면 이제 익숙해져.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기타 문제 찾으면서 적용을 하면은 금방 아마 후다닥 풀걸요. 아마도 이건. A 곱하기 B는 3분의 1 곱하기 4니까 3분의 4 기억 맞고. 원자번호 Y하고 그 다음에 누구 물었죠? X. 탄소가 원자번호가 더 크지. 그렇지 그래서 X가 더 크네. 반대로 된것 같고. 다음에 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어, Z 산소니까 하나, 둘, 셋. 어, Z는 세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Y는 풍소입니다. 풍소는 이렇게 잖아요 여기 두 개만 있으니까. 따라서 두 배가 아니고 1.5배 떨어지는 거 뭐.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어, 세 가지 분자가 나와 있는데, 뭐, 후다닥 한번 살짝 그려줄까요, 쌤이? CH2O는 뭐, 잘 알겠지만, 이렇게 돼있죠. 뭐, 여기 비공유 그리고. C2H2는요, 삼중결합. 그죠 뭐, 우리가 평소 다 알고 있는 것들. CH2CL2는요, 이렇게 CLCL CL 붙어 있는 거죠. 극성이고, N은 무극성이고, N은 극성이고, 그렇지 탄화수소는 극성 뭐 참고로 수소 대신에 플로오린 써서 c 2 f 2 걔는 무극성 미안해요 탄화수소는 무극성 그리고 c 2 f 2 수소 대신에 플로오린으로 다 채워도, 플루오린으로 다 채워도 무극성 참고로 봐 놓으시고 여기다가 기니들이 표시하면서 갈게요 샘이 빨간색 모든 게 동일 평면에 있냐 참고하시고 평면 삼각형 기억 N은 직선형 기억, N은 사면체 아니니까 리연 표시하면 되고 극성 분자면 디귿, 얘너 예, 극성이니까 디귿. 다음에 너는 무극성이니까 리을그 다음에 너는 극성이니까 디귿 해놓고 문제 보시면 끝나요. 기억. 다중 결합이 있는가? CH2어 이중 결합 이 있고, 다음에 C2H2 이두 개가 이중 결합과 여기에 삼중 결합이 있으니 분류 기준으로 가로 적절하지가 않지. 맞지? 응.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분자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맞고, n 디에 해당하는 거, 요거 있네요, 요거. 따라서 ch2cl2다가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간혹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화학식을 막 써가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분류에 해당하는 걸 화학식에다가 저렇게 짤막하게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게 문제 푸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우리가 동위원소가 세 가지인 게 수능에 한번 나왔고 물론 거기에서 두 개만 뽑는 거니까 확률 계산 어렵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동위원소는 두 종류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자 만들 때 X2 즉 CL2 이런 걸 만들지 이것처럼 CL3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CL3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CL에서 c l 이 동위원소가 뭐 35짜리하고 뭐, 3 7자리가 있는데, 이두 개의 비가 X 대 Y로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CL2를 만들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뭐 있었지? 이거 두개 뽑으면 X제곱, 섞어버리면 EXY, 이거 두개 뽑으면 Y제곱, 나누기! X 더하기 Y 전체 제곱이죠. 근데 잘 보시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을 내가 풀면, 그렇지, 이 식이 나오잖아. X제곱, EXY, Y제곱. 마찬가지야. 그래서 CR3 같은 경우도 이것만 거세개 뽑을 확률 X3승. 그 다음에 A 두개 이거 하나 뽑을 확률 3X제곱 Y. 다음에 이거 한번 이거 두개 뽑을 확률 3XY제곱. 이것만 세번 뽑을 확률 Y의 3승 나누기. X 더하기 Y의 3승. 그래서 X 더하기 Y의 3승식을 풀면 이걸 하면서 그렇지?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따라서 문제, CL은 동위 원소가 35, 37짜리가 몇대 몇이지? 3대 1로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애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XCL3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위에는 분자량이 가장 큰 거, 분자량이 가장 작은 거. 그럼 분자량이 가장 큰걸 하려면, 여기 X도 큰 거, 밑에죠? 이거 쓰면 되고, 여기 CL도 큰 것만 세번 때려 넣으면 돼.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도 음, x도 제일 작은 거 쓰시고 cl도 작은 것만 세번 때려넣으면 되거든. 그때 그들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비율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cl의 확률, cl의 비율, cl3의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x 하나, x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자, 무거운 거세번 뽑을 비율. 얼마? y의 제곱. 아, y3승. 따라서 1의 3승. 다음에 이 녀석, 가벼운 거죠, 이거는. 가벼운 거세번 뽑아야 돼. 어떻게 되지? 3의 3승. 됐잖아. 근데 3의 3승이 2 7이자냐 그러면 여기 무거운 거 X 뽑을, 뭐, 뽑을 비율과 가벼운 거 X를 뽑을 비율은 몇 대면 몇 나오지? 이 값이 4 나오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4대1 요거예요 요거. 이거. 아, 분자량이 가장 큰게 비율이 4고, 가벼운 게 1이니까. 1대 4 비율이잖아. A는 얼마 나와? 25? 아니, 20 나오겠구나. 20, 80. 그치? 됐죠? 어쨌든 뭐, A 안 물어봤고, 이 X의 평균값 물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평균은, 아, 이런 거 뭐, 네분 합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전체 몇 명? M, 뭐, 점, M인 녀석이 하나고, M 플러스인 녀석이 네 개니까, 전체 5분의 M, M짜리 하나, M. 플러스, M 더하기 1이 네개 있으니까, 4M 플러스 4. M +4. 계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짧게 배경 지식 좀 넣어 놓으시고, 쌤이 이제 동의원소에서 하는 것들은 어지간한 거 정리 다 해줬잖아. 또 앞쪽에 문제 풀이 하면서도 설명 많이 했었을 거. 응?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 아, 이런 거구나 해서 그냥 바로 쭉 나오는 거죠. 얼마 나와요? 어, 이거 5 m 이니까 M 더하기 5분에서, 어, 5번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3라고 어, 쫄지 마. 별거 없어. 세 번만 뽑으면 돼. 나중에 X제곱, X, X제곱 CL3, X제곱 CL3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X제곱이란다. X2CL3. 넘어갑니다. 아, 이것도 이제 그 6월 평가 문제 슬슬 따라한 거죠. 어쨌든 간에. 저기 poh 있으니까 ph, poh에서는 항상 이두 가지 다 쓰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p값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면 두 개의 합은 일정하다는 라 거예요 두 가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p는 마이너스로 쓴 거기 때문에 농도가 10배 차이 나면 P, p값은 1차이 나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농도가 100배 차이라면 P값은 2차인하고, 그 개념을 알고 있니?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두개 합은 14. 25도씨죠? 예, 14로 일정하다. 그거 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질문은요. HCL과 NaOH 중 하나인데, 뭘 농도는 뭐 A하고 100A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의 ph하고 pOH 값을 봤더니, 이 녀석보다 첫 번째 1번, 누가 산인지 염기인지 먼저 따져줘야 되거든? 이게 1번이야. 즉 가보다 나가 POH값이 3배가 더큰 거야 POH가 더 크다는 거 의미가 뭐지?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면 그렇지 이게 크면 산성 쪽 가는 거고 POH가 작아지면 염기성 쪽 가잖아 그럼 애보다 애가 3배 더 크니까 이 녀석이 산 애가 염기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가 NAOH라는 거고 그리고 나가 HCL이구나를 하나 뽑는 겁니다. 그게 기억보이죠 그래서 가는 HCL이 아니고 NaOH다. 하나 해결되는 거고. 이제 니은이든 디귿 풀려면 X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 우리 NaOH나 HCL은 강산강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몰 농도는 어, OH-의 몰 농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몰 농도라는 건 H 의몰 농도거든. 몇 배? 그렇지? 농도가 100배 차이 나죠. 자, 씁니다. 그래서 농도가 100배, 10배, 제곱배 차이가 나면 여기에 P값을 한건 얼마 차이 나지? 그럼 마이너스 2 차이가 나는 거야. 즉, a 보다이 녀석의 P값이 마이너스 2. 그런데 a 는 OH니까 POH. 아, 이 녀석의 POH보다 이 녀석의 PH가 이만큼 작다. 그렇게 이해 놓으시면 돼. 아이 녀석의 POH 애보다 나의 PH가 이만큼 작다 이거보다 이만큼 작다 하면 X 마이너2 쓰면 되잖아 그리고 뭐 쓴다고? 두개 합이 14 그치? 두개 합이 14 그러면 여기 여기에다가 3X 더한 게14 맞지? 됐지? 그럼 얼마 나오니? 4X가 16 나오니까 X는 4, 4, 16 이렇게 뽑는 거예요. 앞쪽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하고 같은 거죠. 유형 자체가. 그래서 P값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냐. 마이너스 로그라는 걸 이해하고 있냐. 그거 하나. 그리고 pH, POH 값은 일정하다. 그게 물의 자동이온화의 핵심인 거고. pH는요. 아, X4 넣어야겠다. 이 4, 너는 4, 3, 12. N은 10.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지? 2 e 떨어지죠. 그래서 pH는요. 가는 10 나오고 나는 2 e 나오니까 5배가 맞죠. 다음에 ㄷ 보기 갑니다. 여기다 할게요, ㄷ 보기. 오, H하고 OH의 몰수 비교했죠? 그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각각 계산해서 음 하셔도 괜찮고 이거는뭐 너희들이 다할수 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나에서 OH-의 몰수는 OH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2승이야. 곱하기 부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자 했잖아. 다 보다 나가 몇 배냐. 뭐가? 몰수가 그럼 이렇게 몰수가 몇 배인지 를 보려면 첫 번째 M값은 몇 배냐? V값은 몇 배냐? 그두 개를 곱해주면 나오는 거거든 따라서 농도부터 한번 해보자고 가에선 H3O 플러스 이거 다음에 나에선 아 미안합니다 가 맞죠? 어 밑에 나에선 OH 이 이거 따라서 10에 마이너스 10승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얼마 차이나? 그렇지 10에 마이너스 2승 차이 나잖아 따라서 가보다 나가 H하고 o h 농도 B가 10에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배 자 부피 가보다 나가 부피는 몇배 됐지? 오케이 2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 나오지? 50분의 1. 200분의, 1 200분의 1이 아니고 50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나중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각자 계산 안 하고 결국은 저 질문이 몇 배냐 묻는 거거든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앞쪽에 이어가지고 어쨌든 문제가 가 문제 구성하고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계속 좀 파는 곳이에요 요 문제도 이제 주기적 성질과 쌤이 이제 쌤 교재에서 뭐라고 썼어? 주기적 성질과 원소의 배치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걸 가지고 각 원소가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이 주기적 성질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 거지 뭐 그래서 그림은 2, 3주기 원소가 쭉네가지가 있는데 네가지가원자과 전자수 나왔어요 아, 원자과 전자수가 딴딴딴딴이라는 건음 각 쪽이 연속돼 있다. 1, 2, 3, 4 또는 2, 3, 4,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뜻인 거고 그럼 내가 이것만 가지고는 각각 이 녀석이 누가 2주인지 누가 3주인지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 그런데 거기서 1번 요거 보죠. 가장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주기율 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이온화 에너지는 한칸 뒤로 가는데 자 우리 봐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이 크게 금속과 비금속 나누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비금속이 더 크단 말이야 즉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더커 그런데 이 1번을 왜 체크했지? 어쨌든 족으로 따졌을 때 주기율표 상에서 W는 가장 왼쪽에 있거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1등이 돼버린 거야 어디에서? 제2이온화에너지에서즉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 갔더니 1등 됐다는 건 이쪽 위치로 이동했다는 뜻이잖아 한칸 뒤로 갔더니 이쪽으로 이동했대? 그렇지 1쪽이구나 뭐잘 알듯이 이원보단 2가 확 증가한가? 한다 1쪽 그 뜻이거든 따라서 이거 가지고 W가 1쪽이라는 걸 뽑는 겁니다 그러면 X는 2쪽, 다음에 Y는 13쪽, Z는 14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 결정하면, 1족과 2족과 13족과 14족 위치, 다음에 2주기, 3주기인데, 다음에 2번은, 이런 조건들 다 빼먹지 마요. 이런 문제를 만들 땐, 힘들어요. 막, 이거, 이거 하나 집어넣고 나면, 막이 두세 가지가 나와. 아, 이 중에서 여섯 개를 까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조건 한개또넣고 야, 마지막 이건 어떻게 까지? 그런 식으로 조건 한 개씩 넣는 거라서, 조건을 샅샅들이 하나씩 좀 보셔야 돼. 자. 원자번호가 W가 X보다 크대요. 야, W가 왼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X보다 크려면, 그렇죠. W는 아래쪽, 그 다음에 X는 위쪽에 있다는 거죠. 됐지? 이거 예, 이거 하나 했어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이온화 에너지 갑시다. 오이고, 그러면 제 2니까, N은 2족이니까 한칸 뒤로 가면 1족, 그 다음에 N은 2족, N은 13족인데, 우리 잘 알지만 같은 주기라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에너지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n 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야 원래 같은 주기라면 일족보다 13족이 더 커야 되는데 더 작아졌다는 건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같은 주기가 아니면 이온화에너지가 더 커졌어? 그럼 올려. 어, 이온화에너지가 같은 주기 때보다 더 작아졌어? 그러면 내려. 이러면 되는 거야. 따라서 Z가 음 X랑 같은 주기가 아니네? 내려. 됐잖아요. 그렇죠? Y는 모르지만 어떻게 봐야죠. 이 자료 써먹어야죠. 그럼 마지막 Y만 잡으면 되니까 Y 잡으러 가요. 에? 자, 그런데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크잖아요. 그럼 Y가 이 위치에 있으면 X가 더 커야 되거든. 같은 주기라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Y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위치가 아니고 Y는 아래쪽이구나. 그래서 1번. 요걸로 찾고 다음에 2번 원자 번호 가지고 위치 잡고 동그라미 3번 1족과 1 7족 1족과 13족 비교해서 위 아래 잡아주고 다음에 동그라미 4번 x하고 y 비교해서 위 아래 잡아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찾죠. 별거 없지 않니까. 기억 ㄱ, a는 1이다. 맞고. 이들 중에서 3주기는 w, y, z에서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제일 이온나에너지 여기서 비교하면 되죠. y하고 z, 3에서 4갈때 증가하잖아. 따라서 z가 y보다 커야지. 왜 그러니.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됩니다. 쉽죠, 아주 그냥. 아하. 하여튼 주기적 성질도 이런 것들 따지는 게 몸에 있지 않으면 대다수가 그냥 느낌으로 이거겠지, 이거겠지, 이거겠어 하면서 풀거든. 그러면 그렇게 잘풀리는 경험은 좋아. 괜찮은데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그게 스텝이 꼴일 때가 있어. 따라서 샘이 문제풀이법 정리하는 거다 정리해 줬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잘 염두에 두고 그거를 잘 적용을 해서 완전히 몸에 익히세요. 이거는 이 뜻이야. 저건 저 뜻이야. 이 워딩은 이거고. 자, 이온나 에너지는 제일 마지막에 분석해. 알겠지? 그 연습을 마무리로 한번더 하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페이지. 아, 요 문제도 뭐 힘을 좀안 줬죠? 1번 갑니다. 아이고 둘다 질량 같은 걸로 뒀잖아요. 단위 질량당 1g당. 그러니까 질량 같다 이 뜻이에요. 1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질량 같다 이 뜻인 거지 뭐. 그렇지? 그러면 이 1번에 따라서 이거는 의미가 질량이 같다는 뜻이고 이 자료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석하는 게 뭐라고 했어? 그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후자에 있는 워딩을 먼저 해석해라. 지금 원자가 22개야. 그런데 부피, 어이거 치워야지. 부피가 바로 뭐니? 뭐, 이걸 또 분자량으로, 분자량의 역수다 해석하지 말고, 그거는 매우 타심풀한 뭐, 특정 문제에만 잘 맞춰 들어가니까. 기체의 경우 부피는 몰수란 말이야. 따라서 너 11개가 있는데, 전, 이 숫자도 되게 얼마나 예쁘게 줬어. 뭐, 이게 5.5다, 뭐, 2다, 그렇게 안 줬잖아. 그치? 렇 11개가 있는데 원자는 22개야 오케이? 그 뜻이죠 어, 11개인데 원자가 22개 그러면 애는 어, 7개가 있는데 원자가 21개 야 이거 원자 몇 개짜리야? 두개지뭐 실제 값은 아니고 분자당 원자수가 2, 애는 분자당 원자수가 3, 분자당 원자수가 3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밑에 샘이 흰색으로 쓴게 바로 뭐야? 일몰당 원자수 그렇게 해서 이해해 놓으시면 돼그 원자수의 비죠 그런데 각각 분자당 원자수가 3 이하라고 했으니까 2개, 3개, 3개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너는 X1, Y1. <웃음> 됐죠? <웃음> 미안합니다. 자, 2번 두 번째 거에서 걸어가요. 그러면 N은 X가 한개더 붙었는지 Y가 한개더 붙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 그때 요거를 써먹는 거야. 그때 질량 같아. 어? 뭐냐고? 야, 너 11개하고 7개가 있는데 질량이 같아. 같은 질량이야. 11개와 7개가 질량 같으면 이 녀석이 더 가벼운 거지. 따라서 분자량의 비는? 여기다 쓸까요? 7대 11이다. 이렇게 가죠. 따라서 A보다 여기에서 X 또는 Y 둘 중에 한 개를 더 붙였더니 7이 11로 무게 4짜리가 증가한 거야. 아, 둘 중에 한 놈은 무게가 4짜리고 합쳐서 7이니까 한 놈은 무게가 3짜리거든. 그런데 X보다 Y가 더 무겁다 되어 있으니 Y가 무게 4짜리고 X가 무게 3짜리인 거지 뭐. X가 3, Y가 4. 그러면 여기 4짜리 붙었으니까 누가 붙었겠어? Y가 붙었겠지 뭐. 대체? 얘도 가자고요. 야, 이두개 일곱 개가 질량이 같아. 그럼 얘도 얼마? 분자량은 11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서 X가 하나 빠졌어. 야, X가 하나 일단 없어졌어. X 대신에 Z를 넣었는데, X 대신에 Z, X보다 Z는 좀더 무거운 녀석 넣었거든. 무거운 녀석을 넣었는데 전체 실량이 같으려면 그럼 Y를 빼줘야 되겠지. 뭐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뭐 아니면 Y 이렇게 해봐요. 어쨌든 요 단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일단 Y하고 Z는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럼 Y 하나, Z 하나에서 하고 나서 그럼 일단 Y가 무게가 4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 Y를 한개더 넣었으면 무게가 8 되거든. 그러면 합쳐서 11이니까 Z는 3대야 되거든. 야 그러면 N은 Z나 X나 무게 똑같잖아. 저 조건에 안 맞잖아. 이렇게 해서 따져보셔도 괜찮고 조금 우리가 사고가 돌아가면 X 빼고 좀더 무거운 걸 넣었는데 질량을 똑같이 해야 돼? Y 빼주자 이러면 되죠. 그래서 Y 하나 무게가 4거든요. 그럼 Z 두개 무게가 음 7이면 되죠. 따라서 Z 하나의 무게는 얼마? S yes, 3.5 여기 빨간색 쓴게 원자량이죠. 결국 이 문제는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하고 하든 저거 처리할 수 있냐 그 질문이에요. 아주 심플한 거. 기억. 가는 x 하나 y 한개니까 틀렸고요. 원자량비 x하고 z는 xz는 3하고 3.5니까 6대 7 떨어지네. 맞고. 1g당 y 원자수. 야, 벌써 이표 자체가 질량을 1g으로 다 맞춰 놨잖아. 같은 질량으로. 그럼 y 원자수 세면 되죠. 전체가 1 1개 있어. 아, 예, 나구나나. 7개야. 근데 y가 두 개니까 7이 14. 단은 전체가 7 개인데 y가 한 개네. 7. 몇 배? 2 배네. 그래서 니언하고 디귿이 맞죠? 쉽죠? 넘어갑니다. 자, 중화 반응과 양쪽 관계 이것도 엄청 쉬운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슥 봤을 때 이가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음, 보니까 여기 이가가 하나가 있어. x, e 플러스가 하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없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1번, 이거 먼저 해석해야지. 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라 했지. 왜? 전부 다 전화량이 1 또는 2, 2 플러스로 다 같으면 이온수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데, 그렇지? 어, 이온수의 차이는 너2 플러스고 너1 마이너스. 이걸 맞추다 보니 이들의 전화량을 맞추다 보니 이온수의 차이가 생긴다고 라 했고. 자, 그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수의 차이값이 바로 뭐? 예? 이가이온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이가이온의 개수 차. 정확히 말하면 이가이온의 개수 차이가 된다는 거지. 이가이온이두개두 두 종류가 있어. 그럼 너는 세 개고 너는 한 개야.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 수 차이는 여기 차이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됐죠? 이 이거. 그러고 나서 여기 자료는 3분의 5, 2분의 3이란 b 기 때문에 우리 B는 얘 예, 까잖아요. 하나는. 하나 까자고요 그래서 이부터 갑니다. 따라서 음이온 다섯 개, 양이온 세 개. 아, 그러면 차이 값은 이이 e 마이너스가 두개 있다. 그렇죠? 따라서 x 가두개 있다. 쓰세요. 자, 그런데 음이온 자 x 양이온이잖아요. 아, 이 e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이 e+. 플러스. 양이온이 두개 있는데 전체 양이온이 세 개니까 아, 양이온 H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H가 있으면 액성은 산성이니까 OH가 없고, 예 동그라미 2번 액성 판단 산성. 그럼 저기서 OH가 없고, 음이온은 원래 CL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이온이 전체 다섯 개거든? 그럼 CL이 다섯 개 있구나. 다 됐죠? 네, 그 용액 1에다가, 내가, 음, 다시 NaOH를 더 집어넣은 거야. 1가 연기를. 자, 그러면 1가 연기 넣었으니까, 우리 알겠지만, 현재 여기, 여기 이 둘의 차이가 바로 2가 이온수인데, 2가 이온수가 X가 2개 있거든. 근데 얘는 3하고 2니까 차이가 1. 그일이 아니고 2가 되도록 그렇지 비율을 초정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에선 차이가 2가 나와야 돼. 2가 이온 X는 내가 더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음이온 6개, 양이온 4개다 이거죠. 어머나, 음이온이 6개네. 여기 음이온 CL이 5개 있거든. 근데 음이온이 6개 되려면 그렇지 또 다른 음이온 OH가 있어야 되고 너는 염기성이구나. 염기성이니까 누가 없어? 그렇지 H가 없지. 그럼 여기서 양이온은 X하고 Na밖에 없거든. 그러면 양이온 전체 개수가 네개인데2 플러스 e 이온이 두개니까1 플러스 이온이 두개 그래서 Na 두개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문제 풀때일번자 너저분해 보였으면 지울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이과 이온수의 차이와 같다. 그러면서 B니까 B 하나 까고 그걸 가지고 이온수 딱딱딱딱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몰롱도 비교하는 건데, 푸이만 구하면 되잖아? 안 써먹은 게 요거 있죠? 동그라미 3번.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 3번은 여기다 쓸게요. 에? 우리, 몰롱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전체 부피 곱해가지고, 몰수 구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음,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이 1, 1로, 어머, 친절하게 같다라고 돼 있어. 따라서 전체 이온의 개수는 전체 부피에 비례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 첫 번째 1은 전체 이온 수 얼마죠? 5, 3, 아, 8개 다음에 2는 얼마지? 6, 4, 아, 10개 이게 전체 이온 수 1과 2의 전체 이온 수비고 그게 전체 부피에 비례하는 거니까 실험이은 부피가 V 더하기 50 다음에 실험이는 추가로 20도 넣었으니까 V 더하기 70 이거 식 풀어서 부위 계산하셔도 괜찮고. 자, 어쨌든 전체 이온의 몰수와 부피가 필요한다고 라 되어 있거든. 같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전체 이온의 몰수는 5, 3, 8 떨어지고 n은 6, 4, 10 떨어지거든. 그치? 그러면 렇지그요 이온수 차이가 2가 난. 이온수 차이값이 2가 난다고. 그런데 이 이온수의 차이값이 부피의 차이값하고 같다며 또 문제가 친절하게 이 차이값은 내가 20mm 더 넣었어. 그럼 다와 나에서 부피 차는 20이잖아. 그럼 이 차이를 20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얘는 80mm인 거고, 얘는 100mm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요 문제만, 그렇게. 니들은 요걸 쓰는 걸좀더잘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이 문제는 너무 심플하게 준 거예요, 그냥. 따라서 첫 번째 용액의 부피가 80이거든. 그럼 50에다가 부위가 80이니까 부위는 30 떨어지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답. 어이, 게 쓰는 게 너저번에 보이니? A는 아뭘량부피분에뭘써하면 어, 되죠? X 두 개면 제 전체 두 개니까 30분의 1, 15분의 1. 다음에 B는 50분의 5, 예, 10분의 1. 다음에 C는 20에 두개 있으니까 오케이, 20분의 1, 10분의 1. 그럼 위 아래 30 곱해 버리면 2, 3, 3 해서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쉽죠? 그래서 정리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자, B 깔수 있니? 그리고 그리고 개수 맞추면서 액성 판단할 수 있니? 다음에 세 번째 몰수는 몰온도 곱하기 부피에서 이걸로 주로 뭐 구했어 우리가? 그렇지 부피구하는 형태잖아. 그래서 그거 할수 있냐? 그 질문이에요. 넘어갑니다. 아, 마지막 문제 화학 반응식도 무시 쉽죠. 아주 그냥 오래 전부터 나오던 기본적인 형태. 자 A. B, B, C, E, C 나왔는데 어, 처음에 이제 빨리 변화량 찾아야지. 누가 다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8L가 6L 됐으니까 전체 변화가 마이너스 2에요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다음에 여기도 6, 1. 반응 전에는 7이었거든. 근데반응구 후가 오니까 여기도 전체 변화가 마이너스 2에요 이것이 첨가 반응이죠. 첨가 반응. 배경 지식. 첨가 반응. 그럼 내가 여기에서 A를 기준 뒀는지 B를 기준 뒀는지 모르겠지만 첨가 반응 예그 예시 하나만 들면 내가 B A에다가 B를 넣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 요 화학 반응식과 관계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다가 B를 넣었는데 그래프 변화가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 차이 값 가지고 B의 개수와 전체 개수 비교도 할수 있어야 된다 했고. 요 지점은 처음에 A가 있었다 치면 A의 개수. 여기는 종결점이니까 생성물 또는 생성물이 C 하나밖에 없으면 요 값이 C의 개수. 따라서, 아, 요 값과 요 값이 A와 C의 개수비구나. 아, A의 개수가 C의 개수보다 크네? 그러면 줄어드는구나. A하고 C의 개수가 같으면 일정하구나.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요거 알고 있냐? 이 질문이야. 이거는. 대용 자체가. 문제는 다 봤을 테니까. 그래서 기억이 A 또는 B 중 하나인데 세이그 설명한 것이 이게 전부 다 A, B, C로 나오게 되면 밑에 자료 해석해서 개수를 다 찾으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A 나왔어,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 말은 역시 밑에 자료 가지고 다 찾아 단 C의 개수는 2로 맞춰 그 뜻인 거고 그리고 A처럼 적어도 개수가 1, 2처럼 두개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활용해 이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이 A인지 B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B를 놓고 있어. 그럼 여기 처음 값은 누구지? A가 되잖아. 자, 그리고 종결점에선 C니까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 8, 6, 5로. 이건 8을 빼고요. 6에서 5로. 그렇지. 감소했거든. 이렇게 감소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어, 그요 녀석은 무조건 c의 개수인데 아 원래 있던 요 녀석은 c보다 개수 값이 커야 되거든 그럼 c보다 개수 값이 큰건 a는 아니라는 것이 그치 b라는 것이 따라서 일정량의 b에다가 내가 a를 집어넣고 있는 그래프구나 요거 뽑아내면 돼요 별거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이런 첨가반응 형태 문제는 나온지 벌써 5년 넘어갔으니까 기억은 a다. 아 끝났네 A가 하나 반응하면 전체는 마이너스 2다 A의 계수가 1이면 전체는 마이너스 2다 아 요합에서 2 빼서 2 나왔으니 N은 합쳐서 4 나오면 되죠 그래서 B는 3이다 더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밀도만 따시면 되죠 따라서 나의 밀도 B는 우리가 쓱간다 밀도 1 밀도 2 그리고 밀도는 평균 문제란 뭐아이그럴을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케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최대한 질량이든 부피든 뽑아내라고 보니까 부피 나왔잖아 그럼 질량 뽑아야지 6곱하기 1이라서 너6 g 이야어 5곱하기 2니까 너1 0 g 이야 어이구 질량 증가했지 왜 어케 A를 더했으니까 아 A 하나가 A 하나가 1리터를 한 개라 할까요 몇 g? 4 g 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에? 앞으로 갑니다 어 전체가 마이너스 이네요. 그리고 A를 넣었더니 추가로 반응한 걸 봐서 여기선 A가 다 사라졌고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A가 하나 있었고 방금 한거 A 하나가 4g이라면서 그래서 X는 4 이렇게 떨어지겠죠. 됐죠? 이거 X는 4. 음. 어, y. Y는 y 질량 보존. 가하고 나의 질량 같으니까 가도 6g 돼야 되겠지? 그러면 합쳐서 6g이니까 Y는 얼마? 2g 되는 거지. 다 구했네. B는 3, X는 4, Y는 2.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뭐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제 문제는 쉬워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 그동안 좀 까먹었으면 한번 좀 정리 한번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밀도 자료 쓸수 있냐. 밀도. 항상 그, 이제는 좀알 거야.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그, 한 2년쯤, 2번 년도냐, 하여튼. 그때 뭐, 밀도가 평균 분자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전에도 조금씩 쓰긴 했었지만, 그게, 그걸 써서 뭐 찾는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바람에, 뭐, 죄다 평균 분자량 분기 하는데, 압도적으로 밀도 자료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든, 질량 구하든, 그 형태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나 부피가 안 구해졌어. 그때 이제 평균 문제랑 한번더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답은 뭐 대입하면 되니까, b는 3이고 x가 4고 y이니까 3, 2분의 3 떨어지겠네, 그렇지? 네. 하여튼 문제는 뭐좀 쏘쏘 아주 얘기하면 한데요.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내지 마시고 각 문제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그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령 요소들 연습 한번 더, 또한번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더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로 서울시교육청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